반갑습니다. 이단사입이 정보센터 정진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잠깐 첫 번째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잠깐 요약하고 오늘 또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접근, 방법에 있어서 세상적인 방법, 인간의 어떤 철학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특별 계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알아보자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다 없다 신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유실론자들과 무실론자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유실론자 중에는 범실론자들, 불신론자들, 그리고 불가지론자들 그리고 우상신을 섬기는 우상숭배자들이 존재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다.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와 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므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유일신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신이 있다 없다. 하나님이 있다 없다. 우리는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고 성령 하나님이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다면 증거를 대봐라 실체를 대봐라 실상을 보여 봐라 실체를 보여 봐라 이렇게 했을 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나누고 일반 계시는 자연 계시라고 하면서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우주 만물, 이 태양계의 해와 달, 별들, 그 지, 그리고 지구의 움직임들을 통해서 우리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과 자연, 동물들과 식물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생명체들이 살아가고 있는 자연세계,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라걸 증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바로 질서입니다. 이 세상의 움직임은 무질서가 아닌 질서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태양이 단한 번도 궤도를 벗어난 적이 없고 달 또한 단한 번도 궤도를 벗어난 적이 없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누군가의 설계자에 의해서 누군가의 디자인에 의해서 이 세상이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볼 때에 무질서가 아닌 질서 가운데 운영되고 있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창조주가 계시고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첫 번째 시간에 세상에 많은 철학자들이 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많은 철학자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생각하는 그 사상, 그 철학을 정리해 보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은 존재하는가? 신은 어떤 존재인가? 신을 통해서 나라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자 하는 노력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인간은 인간인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삶의 가치. 모든 인간은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떤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래서 나 스스로, 인간 스스로 가능한가? 아니면 나를 창조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초대교회에서부터 많은 교부들과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성도들에게 더욱더 선명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하나님이 실존한다면 그 증거를 보여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지개나 그림자나 빛이나 어둠은 눈에 보이지만 실체가 없다는 라 겁니다. 우리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지개, 빛, 어둠, 그림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라 하는 사람은 없다는 라 겁니다. 실체는 없지만 분명히 실상이 있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 중에는 산소, 탄소, 이산화탄소 그 외에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많은 것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결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판단이라는 겁니다. 또 초대교회에서부터 많은 교부들과 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그리고 성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조금 더 쉽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삼위일체 교리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의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무를 가지고 나무는 줄기도 있고 뿌리도 있고 그리고 이 잎사귀 열매도 있다. 그리고 하늘, 땅, 바다 그리고 나라는 이 사람은 아버지도 되고 또 할아버지도 되고 아들도 될수 있다. 그리고 또 어떤 성도가 직장에 가면 직장인으로서 그리고 교회에 가면 성도로서 그러나 또 가정에 갔을 때는 가장으로서 이런 부분으로 손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하고 물이 액체가 되고 기체가 되고 물이 액체로 있을 때는 물이고 기체로 있을 때는 수증기 그리고 고체로 있을 때는 이렇게 얼음으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신 분들도 있고 인간의 몸이 영, 육, 혼으로 되어 있듯이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육체 이런 부분들로 설명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물이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이렇게 모여서 큰한 방울이 될 수도 있고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1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세잎 크로바는 잎이 세 개이지만 한 가지에 붙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존재하시는지에 대한 많은 노력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는 우리가 성삼위일체 교리 그리고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접근하는 접근 방법을 이제 지금까지는 피조물인 인간의 인간적인 철학적인 방법이었다면 이제 이 시간부터는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계시해 주신 특별 계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자리를 비워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이나 카메라를 가지고 이 화면을 뒤에 보시는 성경 구절과 내용들을 사진에 한번 담아 두시고. 계속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삼위일체의 교리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어떤 모습이냐, 어떤 모양이냐, 어떤 형태로 계시냐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삼위일체를 연구하고 성삼위일체의 교리에 접근하는 목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성삼위일체 교리의 본질적인 부분 본질적인 부분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가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신가에 대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가 성령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될 부분이 바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기 위해서는 인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을 인간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세상 우주 만물 가운데이 동물과 식물들이 있습니다. 동물과 식물들이 가지지 않는 이 고체의 물질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바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그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인간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고 할 때의 그 형상은 어떤 모양이나 어떤 형태나 어떤 형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속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속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속성을 창조 우린 인간의 그 속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100%는 아니지만 우리가 짐작은 할수 있다는 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정의 하나님은 어떤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성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지정의를 성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도 지정의를 가지고 계시는가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지정의를 가지고 계시는가 각각의 지정의라고 하는 인격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상위 하나님의 인격은 다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정의는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라고 하는 것은 지혜, 지식,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신 분이신가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그 지정의에 대한 이성, 지식, 지혜를 가지고 계시는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예수님 역시 이성, 지식, 지혜를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이 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 이거는 감정적인 요소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슬픔이나 기쁨이나 어떤 감정이 없다면, 우리를 어떤 식물이나 동물과 똑같은 인간이 될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인간이 인간되기 위해서는 어떤 감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우리 인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지정의에서 이 정, 하나님도 슬퍼하시고 기뻐하시는가, 예수님도 슬프면 눈물을 흘리고, 기쁘면 미소를 짓고, 아프면 고통스러움을 느끼는 이 감정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정이라고 합니다. 이 의는 의지력, 자유의지, 스스로 어떤 것을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정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성부 하나님도 지정의를 가지고 계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도 지정의를 가지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지정의를 가지고 계시다는 걸 우리 성도님들이 확인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 지식과 지혜 이성적인 부분, 이런 사고를 가지고 계시는가? 그리고 정, 감정, 느끼고, 기쁘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화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소유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의, 의지, 자유의지,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성삼위일체 교리에 접근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모양이냐, 크냐, 작냐, 둥그냐 사각형이냐, 별모양이냐 이런 어떤 모양, 형태, 어떤 실상을 가지고 계시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인격의 소유자이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할 때 어떤 형태나 어떤 모양이라는, 모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삼위일체 교리에 접근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접근할 때 우리가 먼저 지정의를 묻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지정의, 성자 예수님의 지정의, 성령 하나님의 지정의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삼위일체 교리 부분에서 지점의에 대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결론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한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각각의 인격은 다르다는 겁니다. 각각의 다른 인격을 소유하고 계시지만 분명하게 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정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이제 접근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기 위해서 가져야 될 속성이 있습니다. 특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기 위해서 가져야 될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 절대자만이 가질 수 있는 속성, 속성, 특징들이 있습니다. 바로, 자존성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가? 스스로 존재하셨는가? 그리고, 무한하신 분인가?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다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는 무한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한계가 있는 유한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무한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원. 부터 영원까지 끝이 없으신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주 만물은 시작되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우주 만물은 시작과 끝이 존재합니다. 인간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습니다. 사라집니다. 동물들도 태어나면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불변하신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편제성입니다. 무소 부재, 아니 계신 곳이 없는 온 세상에 충만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절대자만이 가진 속성을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지 않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절대자의 속성을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지정의 하나님은 어떤 인격의 소유자이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하나님이시라면 절대자 창조주이시라면 스스로 자존 하시야 되고 무한하시야 되고 영원하시야 되고 불변, 변하지 않으셔야 되고 전지 전능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편재성, 무소부재, 온 세상에 충만한 이런 속성들을 가지고 계셔야지만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 성삼위일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삼위일체, 석삼 자리 위한일 그리고 모음체 이렇게 해서 성삼위 삼 삼위일체라는 이런 말을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알았던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바로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이런 말을 사용할 때섭삼삼위의 하나님이 삼위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 집단에서는 이 위자를 자리 위자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단 사이비 집단에서는 이체를 몸 체자를 사용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 위, 자리위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이 자리위 말고도 또 다른 의미가 바로 사람을 가리킬 때 높여서 부르는 분, 명 그러니까 높여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을 바로 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이라는 위, 분이라는 위 이렇게 사람을 높여서 존칭을 사용할 때 사용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체자입니다. 체 대부분의 이단 사유비 집단들은 성삼위일체에서 이 이체자를 몸체자, 몸체자의 의미를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체자는 몸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사지 체 그리고 모양 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우리 송도님들이 오늘 기억하셔야 될건 바로 이 근본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세 분의 하나님은 세 분의 하나님은 근본 한 분이시다 세 명의 하나님은 근본 한 분이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명이나 분을 썼을 때에 세 분, 세명 이렇게 했을 때에 어떻게 세 명이 한 분이 될수 있냐 세 분이 한 분이 될수 있냐 세 명이 한 분이 될수 있냐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이 삼신론으로 되어버리고 양태론이나 양자론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삼위라는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위자를 그래서 우리가 삼위 위라는 언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했을 때 많은 이단 사이비 집단에서는 이체를 몸체로 사용을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체자의 의미가 몸체자가 아니고 근본체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본체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근본체자를 사용을 해서 삼위로 대신 하나님은 근본 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해석하는 게 옳은 해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각각의 인격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한 근본 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단 사회비 집단에서 모험체자로 이렇게 상위일체를 해석한다고 했는데 대표적인 이단 사입이 신천지에서는 어떻게 성삼위일체 교리를 해석하는지 잠깐 소개하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에서 출판한 주제별 요약해설이라는 교육용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46페이지입니다. 신천지에서도 분명하게 삼위일체 교리를 주장을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주장을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별 요약해설 46페이지입니다. 3위일체 교리 신천지의 주장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3위의 하나님과 3위일체의 하나님을 믿는다. 성경에 3위일체라는 말은 없다. 그 뜻은 세 자리가 한 몸이라는 것이다. 사람이 성경의 기록을 보고 3위일체라고 한 것이다. 위에 성부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삼위를 말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의 육체에 성령이 임했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심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가 한 몸에 있음으로 일체라고 한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3위 일체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신천지가 출판해 놓은 주제별 요약 해설 책 46페지의 3위 일체의 내용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이 신천지가 주장하는 3위 일체 교리는 이런 내용입니다. 내용을 세 가지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성 3위 일체를 바로 몸체자를 씁니다. 그래서 세 분이 한 몸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 신천지의 주장입니다. 첫 번째 신천지가 주장하는 삼위일체의 교리는 하나님과 성령이 예수님 몸 안에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과 성령이 예수님의 육체 안에 들어온 것이 성삼위일체라는 겁니다. 하나님 성령 예수님의 몸 초림 때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님의 몸이 하나되었기 때문에 성삼위일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초림 때 성삼위일체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지금 성삼위일체 재림 때의 성삼위일체는 예수님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과 이만희의 육체가 삼위일체라는 겁니다. 여기서 2단 사회비 신천지는 예수님의 육체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도 부활했다고 라 하면 이만희의 육체와 예수님의 육체가 충돌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체는 부활하지 않고 예수님의 영혼만 부활해서 지금 현재 이만희씨의 몸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게 신천지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옆에 바로 이만희가 앉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리 위자를 써서 보좌 구성이라고 합니다. 6개 보좌 구성, 0개 보좌 구성이라는 이런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0개 보좌 구성의 완성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과 이만희가 한 자리 한 몸이 되는 걸 영적 보좌 구성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앉고 예수님 이 앉고 이만희가 앉아 있는 이것을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 드리면 신천지가 주장하는 첫 번째 삼위일체, 신천지가 주장하는 삼위일체는 이 일체를 몸체자를 사용해서 세 분의 이세 존재가 한 몸이 되는 것을 신천지가 주장하는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첫 번째 삼위일체는 초립때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첫 번째 하나님과 성 영이 예수님의 육체 안에 들어와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성삼위일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재림 때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 진리의 영이 이만의 시의유체안에 들어왔다는 게 바로 두 번째 신천지가 주장하는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삼위일체 교리는 한 자리에 한 천국 보좌에 하나님이 앉고 하나님 이 앉아 있고 예수님이 앉아 있고 이만희 씨가 앉아 있는 영계 보좌의 보좌 구성의 완성인 삼위일체의 교리라고 이렇게 신천지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에서 이 위자가 자리 위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사람을 높여서 부를 때 칭하는 존칭의 의미로 명위 분 위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채자는 몸 채자의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사지체, 모양체, 근본이라는 이 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 몸 채자나 이런 사지체 그리고 모양체도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 채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이단 사이비의몸 안에.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하나 된다. 하나님, 예수님의 영, 이만희의 육체 안에 들어와서 삼위가 한 몸을 이룬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잘못되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몸, 체자가 아니고 근본, 체자로 해석해서 성부하나님, 성령하나님, 성자하나님의 삼위의 인격을 각각 삼위의 인격 다른 인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이삼위의 하나님은 근본 한 분이시라는 것이 성경적인 해석이고 성경이 말하는 삼위일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삼위일체에 대해서 다시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삼위일체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존재하신다면, 하나님은 어떤 모양인가가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시라면, 지전의를 가지고 계신, 인격을 소유한 분이신가?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시라면, 비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절대자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 자존성, 무한성, 영원성, 불변성, 전지, 전능, 편제성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확인해서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신가? 성령 하나님도 정말 하나님이신가를 확인하는 이 작업이 바로 성삼위일체 교리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제 성경을 펴놓고 성부 하나님의 영원성, 전능성, 전지성 무죄, 무소 죄무 부재하심 그리고 거룩하심이라는 하나님만이 가지는 절대자만이 가지고 있는 비공유적 속성을 성경 10편 90편 2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5절 에레미아 17장 10절 그리고 에레미야 23장 4절 계시록 15장 14절에서 확인하는 이런 작업들을 하자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리고 돌아 피 흘리시고 돌아가셔서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요. 그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인격의 소유자이신가?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영원성을 가지고 계시는가? 전지 전능하신 분이신가? 그리고 무소부재, 편재성, 온 세상에 충만하신 분이신가? 그리고 거룩하신 분이신가? 예수님도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처럼 절대자 창조주만이 가진 그 공의적 속성을 예수님도 가지고 계시는가?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영원하신 분이신가? 전지 전능하신 분이신가? 무소부재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신가? 히브리서 9장 14절, 로마서 15장 19절, 누가복음 1장 35절, 고린도전서 2장 11절, 시편 130구편 7절, 요한일서 2장 20절, 로마서 1장 4절에 성경 말씀을 펴서 성경을 펴서 확인하는 작업들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성령은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만 한다면 잘못된 바르지 않은 교육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확하게 성경을 펴놓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성령님도 하나님이신가 를 확인하는 작업이 바로 성삼위일체의 교리에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이단 사이비에 빠진 우리 성도님들과 상담하다 보면 정말 안타까운 게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만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창세 전에도 이 지구와 우주를 창조하기 전에도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창세 전에도 계셨다는 그 사실만 알았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창조 때도 이 창조 사역에도 동참하셨다는 이 사실만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초림 때뿐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있는 반석으로,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라는 이름으로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이 존재하셨다는 그 사실만 알았더라면.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만 알았다면 그들이 이단 사이비 집단에 빠져서 인생을 정말 그렇게 가치 없이 허망하게 보내지 않았을 텐데 하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너무너무 안타까운 생각들이 들었다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성경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바로 그 하나님. 창조 사역에도 함께 하시고 구약 성경일 구약 시대에도 함께 하시고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도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함께 하신 그 삼위 예. 그 근본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만 알았더라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단 사이비 집단에 빠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많은 이단 사이비 집단에서는 이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의 그 어떤 피조된 에너지, 힘, 피조물로 본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뒤, 상위의 하나님은 근본 하나님, 근본 한 분이시라는 이 사실만 우리 성도님들이 정확하게 알았더라면 이단 살비 집단에 빠지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안타까운 생각들을 합니다. 오늘은 성삼위일체 교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성삼위일체 교리 세 번째 시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예수님은 창세 전에도 계셨고 창조사역에도 동참하셨고 구약시대에도 존재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음 시간에 성경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증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삼위일체교의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을 되는데 하나님의 인격은 지, 정, 의의 인격을 가지고 계시고 지는 지혜와 지식,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기 쉬운 이성, 사고,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지만이 인격의 소유자이고 정, 감정, 기쁨, 슬픔, 화나고 분노하고 이런 감정을 소유하고 있는 인격이신가 그리고 의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의지력, 자유의지,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가를 확인하는 작업.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각각의 인격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시라는 걸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절대자의 속성, 정말 창조주, 그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절대자 창조주가 가져야 될 속성들을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존 스스로 존재하시는가 인간은 유한한 존재 한계가 있지만 제한이 있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제한이 없고 경계가 없고 한계가 없다는 무한하신 존재이신가 그리고 영원하신 분 변하지 않는 불변하신 분이신가 그리고 전지전능하신가 그리고 편제성 무소부재 충만성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 모든 세상에 충만히 존재하시는가 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삼위일체를 논할 때 성부하나님 성자하나님 성령하나님은 각각의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 이시지만 근본, 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명, 세분 이런 단어를 사용했을 때, 언어적으로 우리가 삼, 위, 일체에서 삼신론, 성경은 유일신, 오직 성경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세 명, 세분 이런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삼신론, 하나님이 세 분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삼, 위라는 언어를 사용해서 삼위일체.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은 근본 한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칭해야 삼위일체에서 석삼, 이위 자는 자리위란 의미를 가지고 있고 자리잡다위, 이런 자리위로 사용을 하지만 또 사람을, 인격체를 높여서 부르는 명, 분, 명, 위, 분, 위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는 높여서 부르는 의미를 가지고 위자를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이단 사이비 집단에서는 이 채자를, 몸 채자를 사용을 하는데 우리는 근본 채자는 근본 채자라는 의미로 사용을 해서 성부, 성자, 성령 3위에 하나님은 근본 한 분이시다, 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겁니다 성삼위일체 교리에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내용 바로 성삼위일체 교리의 목적, 본질적인 문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이신가라는 부분을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동영상 끝부분에 성삼위 일체 교리에 대한 성경 근거 구절을 파일로 만들어서 올려놓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신지에 대한 성경 근거 구절들과 성령님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성경 근거 구절에 대한 파일을 이 동영상 끝부분에 올려놓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꼭 확인하셔서 성경을 찾아서 확인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성령,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꼭 확인하셔서 신천지나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주장하는 이런 잘못된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사탄의 졸개로 만들기 위해서, 미혹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 사단의 교리에 빠지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이단 사이비 집단들이 성삼위일체라는 이 교리를 사용을 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미혹합니다. 이만희씨의 신천지 안상홍 장길자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안식교 여호와 증인 몰몽교 JMS 정명서 통일교 문선명 만민중앙교회 이재로그 외에도 많은 이단사입이 집단해서 바로 성삼위일체의 교리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을 미혹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선생들의 사단의 교리에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성경은삼위일체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확인하셔서 그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